여기도 밥먹것같은데 여기도 밥 먹기 하고. 여기도 밥 먹기 하고. 여기도 밥 먹기 하고. 여가도밥 먹기 하고. 여기도 밥 먹기 하고. 여기도 밥 먹기 하도 야외에 나온 것 같아 룩개를 뜬다고 막 난리 고 왔다 갔다 했다할 <웃음> 말이 없다 <없더라. 웃음> 그 장면을 찍었어야 됐는데요 자격자한 따신 분이 능력이 있나 보니까 표준지 만들어 보다고 진짜 힘들었어 나는. 없는 표준지를 <웃음> 어... 만들어 그 표준지가 거의 디테일하게 살아있을거야 아마. 아우 이그 백합도 있던 마본 게, 음, 응. 근데 그 죽어가지고 백합을 심었나 봐. 카메라, 자 이것은 제가 담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응? 만든 김밥이에요. 어, 뭐또 주네, 진짜야. 걔 알러지 있다니까.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어. 걔 병원비 대하면 줄 거야? 안줄니야 그냥 반지. 이제 코로나 심할 때 음. 요것을 이제 산 거야. 비상용으로 한다고. 어디 뭐었는가 오, 음, 꽤 밥인데. 찐지 뜨다 보니까 도면을 딱 출력해가지고 딱줄래 아니, 위에서 하나 뜨고 밑에서 두개 뜨라고 그랬지. 네개 뜨라고 그랬어, 내가. 3개가 4고와가지고뭔또네개야 그냥 응, 3개 쓰고 나가서 그냥 하나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네개 뭐. 아니었어? 그러니까. 순간적으로 착각이 돼가지고 하나 더 없잖아 자기는 내가 김밥 싸는데왜 그런 걸 먹고 그래? 냅돈 아유 이게 다끊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해요 그래? 다 주워 먹고 그러냐? 이 일로와 이거. 이거 이거 이거 먹어 으아! 다아으니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는아아으 자, 이제 이거 하나는 이제 자, 꺼라고생각한다겉 자, 이 자, 자, 보고 있는데 왜안주냐냐고는 자, 자, 자, 먹을 거 짐승의 기본이야 그게 자, <웃음> 자, <웃음> 자, 먹는거야 <웃음> 야끝에하하만만았으으니까 <때는 웃음> 저거 음. <웃음> 자기 오빠 한번 뜯어보고, 나한번 뜯어보는 음. 게 이건 내꺼다, 이렇게 되는 거야. 아니에요. 자기 먹을 게 점점 없어지잖아, 음. 그러니까. 오르지 <웃음> 얘는 먹을 거, 먹을 거. 음. 근 우리 다 먹어가지고, 얘 뽑으면, 이제 집밥먹다 그 먹고 난다. 참, 토끼구나. 토게 그냥. 먹는 맛. 것은 겁나 이렇게 계산이 겁나 잘 되나봐, 본능적으로. 갱아지 밖으로 후접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. 갱아지 밖으로 저기 하신 분은 후원해 주세요, 그러면. 분명히 또 비닐로 준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. 갱아지 그 저기 존경론자들은고만 <웃음> 먹어. 봄이도. 오빠 오늘 숟가국이 그거 표준지 조사해야 되는데, 그 운동하신 거 어떻게 할란가 아유, 충분히 걱정들 하지 마. 라카도 음? 치라고 다니는데. 음? 이십 바 이십 떠야 돼. 할수 있겠는가? 자기 응. 퇴근 안 해? 나? 왜 이제? 들어가야지. 끝났어? 자기 뭐할 일이 뭐 있는가? 내가 왜? 뭐 있어? <웃음> 아니 내 기술자인데 왜 없어? 숟값고기도 나 아니면 못 떠. <웃음> 아니 법적으로 자기하고 네. 나하고 뜰수 그 있게 해 놨다니까? <웃음> 뭐 <웃음> 산 끌고 레조 끌고 가서. <웃음> 아 <웃음> 뭐 그런 험악한 말이야. 둘이 할수 있을 것 같아? 성립이 안돼요. 성립이 내가 있어야 성립이 돼. 참. 기가 막혀가지고.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 한게 아니야. <웃음> <참>. <웃음> 아니 우리 신랑은 무엇이 그렇게 불만인가 모르겠대 진짜 밥을 전 지금 다른 불만이 없어 우리 신랑... 밥을 안 줘서 지금 불만인가 <웃음> 우리 똥이하고 <또미하고 웃음> 똑같아 우리 신랑은 뭐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그렇게 연연을 해야 먹을 중요하지왜 그랬다 커피딱두 잔밖에 없네 두잔 먹어 그러니까 먹어라. 오빠하고 나하고 <웃음> <웃음> 아니 자 오빠 찍어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뽑아 뽑아 자 오늘의 메시지 뭐야 나만 믿어. <웃음> 그럼, 오빠만 여가도 나만 믿어. 자기야, 우리만 믿어. 우리만 믿어. 나만 믿어. 나만 믿어. 나만 믿어. 맞네. 안 먹어 다. 아니 커피가 없어 오빠. 이제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어.